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잡스가 말하는 부자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부자는 무엇일까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그것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이라고 사전에는 표기하고 있는데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한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인 그것이 많은 사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란 재물 이외에 어떤 것에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에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딸이 많아서 딸 부자, 책이 많아서 책 부자, 식물이 많아서 식물 부자 등 참으로 다양하겠는데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로 다양한 물건을 가질 수 있으니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재물로 살수 있겠지만 과연 경험과 감정까지는 살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재물 이외에 어떤 것에 있어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감히 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재물이 많은 부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였던 경험 그리고 실패를 참으로 많이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 굵직한 것 3개만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여러 번 언급했듯이 네 번째 밑바닥을 찍었었고 약 20개 정도의 직업을 경험하였고 20살엔 혼자서 25일 동안 전공 무전 여행을 하였는데요. 여행 후 혼자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할때 25일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경험은 절대 못 잊는답니다. 더 많은 경험과 실패가 있었기에 저는 경험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몸으로 부딪히고 배우는 경험과 실패만큼이나 큰자산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험과 실패에서 느끼는 감정들과 극복 과정이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 경험이 거래가 된다면 저는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 일경 정도 준다면 팔 의향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값진 경험과 실패가 많으신가요? 없다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쫓고다는데요 돈을 쫓는다는 것은 돈에게 조종당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경험과 실패를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킨 후 돈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도전이랑 친구하고 실패랑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11월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회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점점 추워지는 겨울에 몸은 추울지언정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보내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